요즘 다시 체중 변화가 없다. 운동을 조금 늘리면 체중계 체중은 멈춰버린다. 근육을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낀다. 체중계 숫자는 멈춰도 눈으로 보기에 목, 팔, 다리가 점점 얇아지는 게 보인다. 도복 핏이 달라졌어. 그래서 그런지 입을 수 있는 겨울옷이 없다. 친구 돌잔치 도복 입고 가야 할것 같다. 체바퀴 돌리기, 하체 운동 토끼 귀도 날카롭게 관리해야지 추운 겨울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 띠띠 동상 방지 토끼 털모자 겨울 야외활동 시 머리는 꼭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불편하다 신기하네 두피도 살이 빠지나? 머리가 전보다 작아 보인다 두피가 아니라 목뒤 항정살 부분이 빠진 것 같다 모든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이렇게 변한다 체중관리도 시간을 투자하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된다는 아니구나 오늘은 개토끼 대신 방토끼 바로 질이고요 짧은 다리로 이동하는 게왜 이리 귀엽지? 발은 빠른데 이동거리는 짧다 방토끼는 본명이 방시라 방토끼로 했다 섬 외곽의 풍경, 이런 갯벌은 들어가면 못나온다. 이제는 녹색이 보기 힘들 정도로 계절이 변했다. 더 이상 길이 없을 때까지 걷고 들어왔다. 다시 봐도 귀여운 보폭. 여우 꼬리로 손 인사하네. 나도 안녕. 물구나무 서기를 위한 벽이 있는 공간을 찾았다. 바닥 쿠션은 포로로 매트 두 장. 생각보다 공간이 작네. 방해 공작 특화, 개토끼 이런 걸 대비해서 귀를 갈았지. 무사기환, 가족상봉. 누가 보면 몇년안본줄 알겠다. 살짝 위험했다. 살이 빠지기 전에는 겨울에도 반소매 입고 다녔는데, 그래도 안 추웠어. 겨울옷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옷이 필요하다. 너무 추워. 그렇지만 아직 겨울옷은 못 사겠다. 앞으로 15kg 더 빼야 한다. 내년에 살수 있겠지?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n